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상담 전화 가운데 비슷한 내용이 많아서 함께 공유합니다. 달리 7%로 불려준다는 연금보험 가입해도 좋을까요? 라는 내용인데요. 지난해에는 5%였죠. 그런데 금리가 올라서 7%로 바뀌어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모든 금융상품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점 위주로 설명을 하겠죠 그러나 소비자 입장, 가입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단점이 무엇인지도 따져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7% 달리로 확정해 준다는 연금보험 그것을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도 참고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성품이든지 어떤 것을 살펴보아야 할까, 따져보아야 할까, 확인해 보아야 할까 라는 것을 안다면 이해한다면, 7%든 5%든 아니면 베넥 연금보험이든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선 연금보험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금보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 기간이 있습니다 모든 연금보험은 첫 번째는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죠 그렇죠? 10년 납, 20년 납또 어떤 경우는 1억 원을 예컨대 한 방에 넣고 기다리는 기간도 있습니다 자, 그 어떤 형태라 하더라도 연금보험은 두 가지 기간이 있죠.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험료를 내고 기다리는 기간이 첫 번째 기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금을 받는 기간입니다. 예컨대 30세 때, 40세 때, 50세 때, 10년, 20년, 30년을 내고 예컨대 60세, 6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바로 연금을 지급받는 연금 지급기간이 두 번째 기간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기간, 즉 돈을 내는 기간이 길겠습니까? 두 번째 기간, 연금을 받는 기간이 길겠습니까? 대부분, 대부분 두 번째 기간, 연금을 받는 기간이 당연히 깁니다. 평균적으로. 특히 장수시대니까 연금을 받는 기간은 갈수록 평균적으로 길어진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지요 자, 그랬을 때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어떤 거죠? 내가 낸 연금보험료보다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내가 지급받는 연금액이 훨씬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결정적으로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이자 또는 수익률이죠 금리에 연동하는 연금보험은 이자가 중요할 것이고 금리에 연동하지 않고 투자 수익률에 연동하는 배렉연금보험은 수익률이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이 수익률도 앞서 우리가 설명드렸던 두 개의 기간을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내가 돈을 불입하는, 보험료를 불입하는 기간 동안의 수익률과 두 번째, 연금을 지급받는 동안의 운용 수익률.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금 보험은 초장기 상품입니다. 즉, 지금 연금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일찍 가입할수록 연금 개시가 되는 시간이 지금부터 몇십 년 뒤이고, 그렇죠? 특히 연금을 지급받는 때로부터 몇십 년 뒤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50세, 60세 때 만약에 연금보험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10년 정도를 납입한다 그 다음에 그때부터 20년, 30년을 지급받는 상품이 바로 연금보험이라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의 가치입니다. 그죠? 돈의 가치. 자, 그러니까 이 돈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투자한 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이 연금 지급 기간 동안에 불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하시죠? 그래야 내 돈의 가치가 많이 불어나서 돈 가치가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도 어느 정도 보존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는 국민연금은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주지 않습니까? 2023년에는 지난해 5% 물가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5% 이상 불려줍니다.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그것은 뽕리죠. 왜냐하면 불려준 연금보험에 또 물가상승률을 얹어서 내년에 또 불려주고 그러니까 이자에 이자를 불려주는 셈이 되니까 국민연금은 계속 복리로 불어납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돈가치를 어느 정도 보존해야 할 필요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제1기간, 즉 보험료를 내는 기간 동안 많이 불려야 제2기간에 어느 정도 돈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돈을 지급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1기간은 2기간보다 대체로 짧습니다 그렇죠? 앞서 우리가 이해했죠 즉, 1기간 보험료를 내는 기간보다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훨씬 길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연금 보험에 가입하시면서 꼭 확인해 봐야 할 것은 1기간 동안에 불려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1기간 동안 불려주지 않는 연금 보험이 있다, 없죠? 그죠?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에도 계속 운용을 하냐, 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기간 동안에 내가 돈을 납입하고 그 돈을 불려서 연금 지급 개시가 되는 이 기간 동안 받습니다. 자 그러면 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연금 지급 재원이라고 하는 적립금은 조금 줄어들겠죠. 줄어들더라도 내가 연금을 받으면서 줄어든 그 금액이 계속 운용이 되어야, 운용이 되어야 첫째는 길게 받을 수 있고 두번째는 현금의 돈 가치 하락을 조금 보존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달리 7%든 어떤 연금 보험이든지 간에 보험료를 내는 일기간 동안 불려주는 것은 당연하다. 모든 연금 보험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 보험 기간 동안에 연금 보험을 받으면서, 연금을 받으면서 남아있는 돈을 계속 운용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10년, 20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10년, 20년은 연금보험에 가입한 때로부터 생각하면 30년, 40년, 50년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돈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 연금지급이 개시되는 연금지급 기간 동안에 돈을 운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항상 연금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1보험기간, 보험료를 내는 기간 동안에 돈을 불려주는 것은 모든 연금보험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 보험기간 동안, 1보험기간보다 훨씬 긴이 보험기간 동안 돈을 운용해 주는 남아있는 적립금을 운용해 주는 상품인지 아닌지가 훨씬 중요하다 왜? 돈가치 때문에 그렇게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돈가치는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자, 지금 자료 화면에 어떤 연금보험에 35년 후 돌려받는 연금액을 예시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연금보험을 판매하는 어떤 분의 블로그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어떤 상품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이 자료 화면에 보면 30세 때 매달 30만원씩을 20년을 냅니다 30세 때 매달 30만원씩을 그 다음에 다시 15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30세 기준으로 65세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연금을 받는데 그 연금을 받는 연금 월액이 약 90만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30만 원을 내었는데 35년 후부터 90만 원에 가까운 즉 세배를 받는다라는 거죠. 실제로 자료 화면에 있는 것처럼 내가 총 불입했던 20년 동안 30만 원씩 불입했던 총액과 65세부터 90만 원 매월 90만 원 가까운 돈을 20년 동안 받는 총액 역시도 세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와, 세배네 괜찮죠. 그런데 이것이 35년 뒤부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5년이 지났을 때의 돈 가치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만약 해당 상품이 35년 뒤에도 같은 돈, 45년 뒤에도 같은 돈, 55년 뒤에도 같은 돈이라면 매달 지급받는 돈이 즉, 제2보험기간, 연금이 지급되는 기간 동안 남아있는 돈이 운용되지 않는다면 나의 돈가치는 훨씬 훨씬 떨어질 겁니다 그렇겠죠? 변하지 않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때 돈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가치는 물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는 만큼 떨어지죠 그렇죠? 자, 물가가 오른 만큼 돈 가치는 떨어진다 자,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매년 2%씩 물가가 상승한다면 내 돈의 가치는 35년이 지나면 얼추 두배 내지 세배 정도 떨어집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정도다라고 가정할 때 앞서 우리가 자료 화면에서 보았던 매달 30만 원을 내는 사람은 35년 뒤에 세배니까 어느 정도 돈가치만큼은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45년 뒤에도 같은 돈, 55년 뒤에도 같은 돈, 65년 뒤에도, 즉3 0대 기준 65년 뒤에도 같은 돈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돈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제가 2% 물가상승률을 기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35년 전, 그러니까 1988년도이죠 그냥 1990년대 정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990년대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첫 직장을 타면 월급이 대체로 기업규모에 따라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되었죠 그 당시 직장에 다녀셨던 분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1990년대에서 지금 그러니까 2022년이니까 30여 년이 지났죠 30여 년이 지난 지금 첫 월급은 얼마입니까? 중소기업은 대체로 200만원, 300만원. 그렇죠? 대기업은 연봉 자체가 4천 5,000 합니다. 그러니까 400만원이 넘는다는 소리죠. 월 평균. 자, 그러면 한 30여 년동안의 월급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10배 가까이 월급이 올랐다. 자, 월급이 10배 가까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돈 가치가 10분의 1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래의 돈 가치는 내가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해당 상품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1기간 동안에 보험료 내는 기간 동안에 돈을 불려 주는 것은 모든 연금 상품이 당연하고 이 기간 동안에 남아있는 돈을 계속 운용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크게 중요하다 그렇겠죠 그것을 한번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때 지급받는다고 예상되는 연금액이 금액이 지금부터 수십 년 뒤일 건데 돈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괜찮다 하시면 가입하시면 되고 생각이 다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앞서 제가 월급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실적으로 앞으로 35년 뒤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내가 내는 연금보험료의 10배 이상 10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 거의 없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은 연금이 지급되는 동안의 운용이 매우 중요한 거죠. 운용이 가능하면 운용할 수 있는 운용되는 상품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연금 상품은 당연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초장기 상품이죠. 가입일로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을 다 따져보면.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 상품의 수익률은 달리가 아니라 복리로 계산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자에 이자가 불어나는 것은 1년, 2년, 3년 정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자에 이자가 불어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장기로 넘어가면 이자에 이자가 불어나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표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장기 상품의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복리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제1보험기간, 즉 보험료를 내는 기간, 그 다음에 제2보험기간, 연금을 받는 기간을 다 합쳐서 다 합쳐서 전체적인 운용 수익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근데 제1기간 동안에만 불려준다는데 제2기간 동안에는 운용을 하지 않는다 전혀 불려주는 것이 한 푼도 없다라고 할 때는 1기간에서 불려준다는 그 수익을 복리 기준으로 내가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까지 늘려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복리 기준으로 총 늘리면, 늘리면 몇 퍼센트의 수익률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요즘 질문을 많이 받는 7% 달리 확정연금 보험 가입해도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모든 상품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점 위주로 설명을 하겠죠 그렇지만 가입을 해야 되는 돈을 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래야 내가 정확한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나에게는 괜찮은 상품이다 라고 판단이 드시면 가입하시면 되고 아니네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른 상품이네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요즘 질문이 많은 7% 달리로 확정해 준다는 연금보험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